이번 영상에서는 이프니르 장비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프니르 장비는 채광, 농사, 벌목, 교역 등 생활 컨텐츠를 통해서 습득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장비이며, 다른 동일 티어의 장비에 비하면 우수한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장비들에 비해 가장 큰 특징인 착용 후에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며, 장비 성장에는 많은 재화가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나중에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과 우수한 능력치로 인해 아주 매력적인 장비라고 생각해요. 여러 장비들 중에서 직접 제작해 볼 것은 활을 만들어 볼 예정이며 이번 영상은 이프니르 장비를 제작하는 단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성장에 관한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팔제작은 목공 숙련도에 영향을 받으며 장비의 종류마다 필요한 숙련도가 다름으로 본인이 제작하고 싶은 장비를 제작법 사전에서 검색한 후에 숙련도를 미리 올려야 해요. 숙련도를 제일 쉽게 올리는 방법은 재료를 가공하는 것이며 어차피 기본 재료들은 장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이 소비되므로 미리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모아두는 것을 추천해요. 숙련도는 장비와 아이템으로 추가 상승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18만까지 올려둬야 하며 더 높은 등급의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작에 들어가는 노동력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고 특히 목공은 대가까지 찍어두는 것을 추천해요. 나중에 이프니르 장비의 성장을 위해 목공으로 제작할 수 있는 양손지팡이를 잔뜩 만들어서 먹이로 먹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숙련도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명인 장비를 구해야 하며 이프니르 이전까지의 장비 티어 순서는 명인 대가, 에페리움, 델피나드, 에아나드 순으로 성장시킬 수 있어요. 명인 장비는 마을에 위치한 장비 상인에게서 50골드에 구매할 수 있고 재료 아이템을 모아 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명인 제작에는 망령의 영혼석이 500개 필요하며 해당 아이템은 빛나는 해안 11시 지역에서 증오의 눈일이 퀘스트와 오스트 기사단 몬스터를 처치하여 습득할 수 있고 NPC 옆에 있는 팔레미스 가문의 유산이라는 제작대를 통해 만들 수 있어요. 망령의 영혼석과 골드로 구매한 장비 모두 차이가 전혀 없는 상태이므로 본인이 편한 방법을 통해 준비해주면 돼요. 봉인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면 화산, 번개, 파도 등 수식어와 능력치가 다른 장비를 선택할 수 있으나 나중에 이프니르 장비까지 각성시키면 합성 능력치로 교체되므로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명인 장비는 제작대를 통해 각성 재료를 만들 수 있으며 제작 장비의 각성은 고대 장비처럼 합성으로 상승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강화를 통해 장비의 등급을 올리고 각성 재료를 제작하여 키어를 올리는 방식이에요. 명인의 활 각성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햇빛 아키움 정수 3개와 결이 고운 목재 7개, 금괴 12개가 필요하네요. 금괴는 채광을 통해 습득한 금광석을 가공하여 얻을 수 있으며 결이 고운 목재는 일반 목재와 조그만 신운 기름으로 제작할 수 있고 조그만 신운 기름은 흑빛 아키움 정수 3개, 쌀 20개, 옥수수 20개로 만들 수 있어요. 장비 제작에 필요한 흑빛 아키움 정수를 전부 경매장에서 구매한다면 골드 소비가 어마무시해지므로 교역을 직접 하거나 평소 가족 퀘스트를 꾸준히 해서 햇빛 아키움 정수를 미리 모아두는 것이 좋아요. 햇빛 아키움 정수는 무기를 분해하거나 아키움 나무에서 습득한 아키움 결정을 합성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나차시 던전 일반을 솔플로 진행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고요 게다가 던전을 진행하다 보면 강화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나중에 강화 주문서를 제작할 때사용하므로 창고에 잘 보관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여자친구에게 영상 제작을 위해 골드를 달라고 해봤더니 1500골드를 주시네요. 각성 재료를 만들어 사용하면 다음 티어의 장비를 선택하여 각성시킬 수 있으며 노동력 300이 소비되고 성공 확률은 100%예요. 대가 각성 재료부터는 빛나는 제작대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으며 해당 제작대는 직접 만들어 집에 설치하거나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 이웃분들 집에서 이용할 수 있어요. 본인의 집에 제작대를 설치하는 경우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10% 할인되는 효과가 있으니 웬만하면 빛나는 제작대를 직접 설치하고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대가의 활각성재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숙련도가 2만 이상이 되어야 하며, 햇빛 아키움 정수 6개, 결이 고운 목재 10개, 아키움 죽의 15개가 필요하고, 소비비용이 26골드, 소비노동력은 650이나 들어가네요. 대가까지 각성시키는데 들어가는 재료는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서 금방금방 진행시킬 수 있었어요. 다음 에페리움의 활 각성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햇빛, 아키움 정수 16개, 누리숲 목재 6개, 아키움 주개 35개이며 누리숲 목재는 결이 고운 목재 10개와 정원의 신비한 가루 5개, 윤기 있는 진한 기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작에 들어가는 재료의 티어도 상승하게 되어 나중에는 각성재료를 만드는데 매우 많은 아이템이 소비되며 에아나드 각성재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흑빛 아키움 정수만 15,500개가 있어야 해요. 이외에도 쌀과 옥수수, 옥재 등 기본재료들도 많은 수량이 필요하며 직접 채집으로 재료를 구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해요. 개인적으로 쌀수급은 묵음 씨앗을 이용했으며 옥수수는 무판으로 생산했고, 흑빛 아키움 정수는 경매장으로 전부 구매했어요. 이프니를 이전 단계의 제작 장비들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합성이 아닌 강화를 해야하며, 강화 주문서는 인쇄기를 통해 제작할 수 있고, 재료는 강화석과 빈 주문서가 있어야해요. 장비의 강화는 노동력과 골드를 소비하며 각성에 필요한 등급까지만 강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고 유물까지는 손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만평이 강화를 시도해도 괜찮아요. 다만 유물 등급에서 경위 등급으로 강화를 진행할 때는 실패할 경우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며 장비가 손상이 되었을 때는 착용은 가능하지만 강화와 각성이 불가능해져요. 그렇기에 유물등급을 강화할 때 명예점수 상점에서 판매하는 마석을 함께 사용하여 성공 확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으며 5만점짜리 마석은 함께 사용하더라도 90%의 성공률이라 안전땅으로 10만점짜리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요. 델피나드 각성재료를 제작할 때는 에아나드의 제작 비법서가 필요하며 해당 아이템은 이니스테르와 십자별 평원이 3단계 개발되었을 때 나타나는 NPC에게서 구매하거나 도서관 던전에서 습득할 수 있어요. 물론 거래가 가능한 상태라서 경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도 있으니 저렴한 가격에 매물이 올라왔을 때 미리 사두는 것도 좋아요. 에아나드 각성 재료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윤골 정수라는 아이템이 필요하며 해당 아이템을 구하는 방법은 교역 등짐을 자유도에 판매할 경우 대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특빛 아키움 정수와 달리 용골 정수는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이 없어서 약탈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매물을 확인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올라오는 것을 미리 사두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혼자 등짐들고 룰루랄라 가다가 파열맞고 누워버렸네요. 다행스럽게도 영상찍기 등짐을 하나만 남겨달라고 부탁했더니 남겨주고 갔어요. 등짐 하나에 용골정수를 4개 얻을 수 있으며 에아나드 각성재료를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용골정수가 425개이므로 이 위험한 짓을 여러번 반복해야해요. 다음으로 필요한 재료는 야나의 주괴라는 아이템이 있어야 하며 해당 아이템은 심연의 입구에 위치한 나차시가르 던전 입구에서 야나의 돌을 채광하여 재련하면 얻을 수 있어요. 채광 포인트에서는 한개에서두개의 야나의 돌조각을 습득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숨겨진 장소로 들어가면 4개에서 5개의 조각이 나오는 광맥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숨겨진 장소에 대한 영상은 본문의 링크를 걸어둘게요. 습득한 야나의 돌조각은 일반 용광로에서 주괴로 제작할 수 없으며, 집에 설치하는 소형 용광로를 통해 주괴로 만들 수 있어요. 다음으로 필요한 불길이 깃든 통나무는 생활점수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강화석화로를 통해 습득할 수 있으며, 가급적이면 원대륙에 거주지가 있어야 직접 구하는 것이 용이해요. 그리고 원대륙 중에서도 태양에들려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며, 다른 지역에 집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경매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로울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태양의 들력을 추천하는 이유는 안식의 땅과 서녁마리에 있는 불통을 강화석 화로에 넣어야 하기 때문이며 멀리 있는 지역은 불통을 들고 이동하는 시간과 리스크를 고려해볼 때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구석진 자리에 강화석 화로를 깔아두고 불통을 넣는 방법도 좋아요. 다음은 이프나의 햇빛 가오를 제작하기 위해 엮어진 갑주와 강한 산성 독주머니를 구해야 하며, 해당 아이템들은 고래노래만과 바다의 촛대 지역의 2위 퀘스트 및 사냥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어요. 고래노래만 지역에서는 갑주 조각이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며, 해당 아이템을 50개 모아서 사용하면 노동력 500을 소비하여 엮어진 갑주로 만들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바다의 촛대지역에서 습득할 수 있는 산성 방울을 합쳐 강한 산성 독주머니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다의 촛대지역 중앙 부근에 있는 포탈을 이용하여 등대의 위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촛대징을깬 상태라면 밀수업자 NPC가 나타나 강한 산성 독주머니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고래노래만 지역도 고래징을 클리어한 후에 시내방패기지에 밀수업자가 나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매장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저렴하니 가격을 잘 비교해주세요. 이프나의 가오는 성스러운 촛대라는 오브젝트를 통해 제작할 수 있으며 엮어진 갑주 4개의 강한 산성 독주머니, 4개의 안정된 윤골정수 50개, 노동력 500이 필요하고 햇빛은 무기, 달빛은 방어구, 달빛은 악세이므로 본인이 필요한 것을 잘 구분해서 제작해야 해요. 이렇게 힘들게 재료를 모아 에아나드의 활각성 재료를 제작하면 경이등급까지 각성한 장비에 사용하여 드디어 이프이의 장비를 습득할 수 있어요. 각성은 다행스럽게도 100% 확률로 성공하게 되며, 에아나드에 박혀있는 초승돌은 이프니르로 그대로 넘겨주라 고요 이프니르로 각성을 하게 되면 능력치가 합성 능력치로 변경되어 고대장비처럼 변하게 되며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제작장비와 이프니르 강화제를 사용해야하고 강화를 하고자 하는 장비의 등급보다 재료의 등급이 낮으면 사용할 수 없어요. 이프니르 장비의 성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서는 이프니르 장비를 제작하기 위해 명인 단계부터 구해서 각성을 시켰으나 장비 제작집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대등급의 이프니르 장비를 제작할 수 있고 세력본부에 나타나는 푸른소금상의 NPC에게서 채권으로 에아나드 혹은 델피나드를 구매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유익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